위나산 원더스! 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어렵네. 나를 왜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팀의원우데스 오늘의 반응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투어를 병행해서 방송도 하고 그리고 화보도 찍고 정말 일본 캐럿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 öffentlich> <마다> <쏠> <목> <목> 아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빨리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네요 이따차가나나 저는 조용하고요 다치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방에서 자는 것도 좋아하고요 <웃음>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책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깊은 사람은 아닌 거 같고요 얕게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한 가지에 몰두한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고 갇혀 있는 거 싫어하고 수아 형! 수 형! 빨리 한 마리 할요 슈퍼주니어 콘서트 다녀오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콘서트 다녀오니다 아, 형들 화이팅 가고 싶다고 한 멤버들만 가는 거라서 가지 저는 또 워낙 슈퍼주니어 형들이랑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연이 깊은 편이라 좋겠지 와너 혼자 먹고 있네 네 혼자 먹고 있어 내가 너 깨우러 갈때 지금 다 먹었을 걸. 근데? 그렇지 너는 테니스 끝나고선 운동할 거지. 그걸 검증야 운동을 하고 테스를 칠까. 테스 치고 운동을 할까. 응. 사실 상 운동을 하고 테니스 치는 정도 베스트긴 한데. 여기 계획이 없어요. 아직 아직 데이거 오늘 일단 버논이랑 사우나 가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수영장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뒹굴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쉬는 날딱 오늘 밖에 없어서 최대한 느껴야겠어요 전 바쁘게 뭘 많이 하면서 쉬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기다 거기냐 야 오늘 호텔에서 뭐했냐나 나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수영하고 운동하고 어... 그리고 애들 밥 먹고 너밥뭐 먹고 왔냐? 동해 형만 이네이랑 어? 어... 같이 보고 재밌게 보고 왔어? 어나 오늘 재밌었어 약간 멘트 치는 거 많이 배운 거 같아 음... 형들 진짜 잘하시지 엄청 피틀하겠지 일본어 도 진짜 약간 자기소개할 때 호시처럼 그렇게 한명한 한 명씩 다 호시처럼 그렇게 하고 끌렸어 아, 그래. 어. 대단하시다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어렵지 그런 거 <웃음> 사실 무대보다 어려운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또 성격이 안 그래서 어 저는 존재감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겉도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븐틴에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존재감을 안 내비쳐도 멤버들이 강제로 존재감을 내비추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원우도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많이 극복했어요 데뷔 때, 데뷔 직전에 많이 좀 많이 극복을 한것 같아요 준씨인가에 응급실 앞에 그런 거 너무 아파 디노가 나온 거야? 자 우리 가운데 센터에 계셨던 준씨가 지금 비어있는 디노씨 자리로 가는 걸로 수정을 좀 하고 요거 이렇게 되면 우리 조명도 조금 바꿔야 돼요 타이밍 체크해서 디노가 장염을 좀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응급실도 다녀오고 다음날 공연 당일날 아침에도 병원에 다녀오면서 공연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결국엔 디노가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나머지 12명이 그 공연을 끌어 나가게 됐어요 좀잘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댄 댄이 해줬던 모습 거대시절시 오케이 잘해봤습니다 응 잘해봤습니다 컨디션 컨디션은 제 정신 컨디션은 괜찮은데 근데 네, 몸 컨디션이 이게 활동도 그렇고 공연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는 좀 사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또 테이핑하고 뭔가 또 다른 관리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또 앤부닷 그때 디노 멘탈 한 명이 누가 했었으면 좋겠는데 미나상뭐 즐거우세요 약간 이걸 아, 해줬다가 아, 이제 명호가 아, 이걸 해야되니까 지야돼 멤버들이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그날 디노는 괜찮을까? 이러면서 우리끼리 공연을 정말 잘 끝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와주세요. 지금 어, 어, 촬영을 중간에 나와주세요. <목소리> 그날은 컨디션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디노가 없어서 제가 그 컨디션 안 좋은 거를 뭔가 PT를 못 냈지만 공연의 첫 곡을 딱 하면서 와, 오늘은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도 다른 공연들에 비해 너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숨을 쉬려고 계속 이제 크게 숨을 쉬다 보니까 과호흡 증상도 오고 그날 어지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뭔가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이어게여주시고편에 저기 가는게도메인대야돼 1순위죠 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 공연을 보러. 뭔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두 명이 빠진다면 너무 팬분들이 속상해할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쓰러지더라도 공연이 끝나고 쓰러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대 다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Like so, 이유가. 이유가... 네 존재앤이 굉장히 없었는데 그게 이제 저 So, you 레스로좀많이 작용을 했 d 죠 저를 나타 i d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l a t 적었던 것. a u s e I 이 h i n k you got y o 이 g o a n y o n 취업 준비생이고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그 노래 듣고 진짜 그1 년을 많이 버텼다고. <목소리> 세상 누구라도 다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요즘에 저의 운동력이거든요 <목소리> This s my trauma. My trauma. Now it's got me sick.